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계속 봄이 왔는데도 집 안에만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집 안에서도 식물을 통해서 충분히 쾌적한 생활을 하고 봄을만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네, 여기는 DDP 시민 라운지 입니다. 시민 누구나 들어오셔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고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속에서 식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. 식물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관리하는 법도 궁금해하시고 디자인 노하우까지 영상물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.